요거는 이제 형태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디지털적으로 우리 이미지를 재현하는 칼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뭐 빛의 사원색 색의 삼원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잉크 가지고 색을 재현할 거냐 빛을 가지고 색을 재현할 거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만들고 계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뭐 했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원고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드는 원고는 영사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만 나올 거야. 프린트할 일은 없어.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작업 과정을 꾸려야 돼. 요 그리고 내가 만든 원고를 인쇄를 할 거야. TV나 뭐, 뭐 이런 데 나올 일이 없어. 인쇄물이 못 목표점이야. 그러면 최종 결과물이 인쇄기 때문에 인쇄에 맞춰서 작업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를 거기에 맞춰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모니터는 RGB를 가지고 색을 재현하는 매체고, TV는 RGB를 가지고 색을 재현하는 매체예요. 영화는 RGB를 가지고 색을 재현하는 매체예요. 웹웹 브라우저 다 RGB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원고일 때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모니터로 본대로 그대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본대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했는데 인쇄를 할 거야 옵셋을 쓸 거야 잉크젯을 쓸 거야 혹은 뭐 레이저 프린터로 뽑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색의 차이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할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칼라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이미 방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단지 우리가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 놨냐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 색깔이 있어요 뭐 약간 붉은색이고 약간 칙칙하고 좀 이상한 색깔이긴 하지만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을 스캐너를 가지고 읽었더니 이 스캐너의 값은 RGB 값으로 해서 요렇게 수치로 읽혀져요 그런데 요 똑같은 색깔을 이 모니터에 재현하려고 봤더니 얘랑 얘랑 색의 특성이 달라서 RGB 값이 다른 거예요 색깔은 같은데 그런데 요 색깔을 잉크젯에서 뽑았더니 또 CMYK로 해서 저렇게 줘야지만 저 색깔이 나와요 똑같은 색깔이 그 다음에 옵셋에다 한다 하려고 그랬더니 C에는 얼마, 마젠타에는 얼마, 옐로우에는 얼마, 블랙에는 얼마를 넣어줘야만 이 색깔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웃음>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아, 색깔이 다 다르네. 나는 똑같은 색깔을 쓰고 싶어서 RGB값을 딱 수치화시켜서 이걸 똑같이 보내고 싶은데 똑같이 보내면 장비마다 색깔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엔지니어들 니네들이 고생해서 해라. 나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해서 엔지니어가 만든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색깔에 대한 정보 규격을 통일해야 돼요. RGB냐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냐 이건 둘이 의사소통이 안 되죠. 언어가 다르니까 그 언어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의 눈인 거예요. 사람의 눈은 볼수 있는 색깔이 있고 볼수 없는 색이 있죠. 사람이 볼수 없는 색은 뭐라고 그래요? 색이라고 부르지 않죠. 자외선, 적외선, 뭐 엑스선 이렇게 부르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사람 눈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눈으로 볼수 있는 거를 우리는 컴퓨터 상에서 조절해야 되니까 얘를 순서를 매기고 수치화 시켜야 돼요 그 수치화 시키는 방법이 뭐냐 면 LAB 랩 칼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랩 칼라에 대한 거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랩 칼라는 그냥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L은 랩이라고 래서그 연구실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랩이 아니고요 L은 밝기, 루미너서티,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a 하고 b 는 색깔을 4개로 나눠서 4개의 축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선상에서 그래프를 했을 때 3차원 방정식으로 풀어놓은 게 lab라는 수치예요 이 수치를 가지고 인간이 볼수 있는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만 알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야 내가 지금 이거를 찍어 봤더니 lab 값이 얼마야 너 인쇄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오니 그러면 그 값을 비교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로서 랩 칼라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단순히 내가 이랩 칼라를 알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면 아 여기 핑크가 예뻐. 나이 핑크 색깔을 옵셋인 색기로 재현하고 싶어. 그런데 그 옵셋인 색이를 재현할 방법이 없어. 색깔에 대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야 빨갛게 해봐. 어? 프린트가 테스트가 왔어요. 야 이거 너무 빨간데 노랗게 해봐. 노랗게 해서 왔어요. 어 이거 너무 노란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랩 칼라예요. 요 아주 재밌는 사례가 최근에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 컨설팅을 하는 곳 중에 한 곳이 화장품 회사예요. 여러분도 이름 되면 잘 아시나?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장품 회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장품에서 회사 두 회사가 지금 그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예요 이 회사의 고민은 뭐냐 하면 화장품의 포장지를 만드는 자회사가 있어요 패키징하는 회사 근데 이 포장지 박스를 만드는데 이 포장지 색깔을 어떻게 하냐면 CMYK를 써서 딱 인쇄를 하면 뭐 컬러 매니지먼트 막 동원해서 색을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별색을 쓴요 자기는 솔리드한 컬러가 좋기 때문에 모든 포장지에 쓰는 그 라벨 하나를 다그 안에서 잉크를 섞어 가지고 별색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어이 색깔이 좋아 그래서 이 색깔을 갖다가 요 색깔과 똑같이 만들어 줘요 그래서 샘플이 와요 샘플이 오는데 어떤 게 오냐면 뭐 조각돌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디 철판 때기 하나 이렇게 날라 온대요 그 색깔을 맞추라는 거야 잉크로 그래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맞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별색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디자이너가 그 공장이 어디냐 하면 진천인가 어디 있어요 그 저희 내려가다 보면 충청남도 어디쯤 있어요 거기까지 서울에서 맨날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샘플 보러 가서 색깔 보고 색깔이 다른데요 그럼 또 다시 조정하고 테스트 프린트 보고 그거 하는 동안은 공장을 스탑해야죠 그거 계속 테스트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니터에서 그 색깔을 재현할 방법이 없느냐 라는 게그 회사의 목표점이었어요. 거기에 제일 좋은 대안은 그건 거예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모니터를 동일한 색깔로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볼수 있는 이런 표준광원을 만들어놔요. 정확히 똑같이.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프린트를 해서 그걸 찍어서 수치를 본사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수치를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랩 컬러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랩 컬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깔이 이쪽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깔이랑 동일한 색깔인 거예요 그렇게 매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할 때 복잡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요러, 요런 이런 디바이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거 뭐냐면은 이렇게 찍으면 랩 컬러가 얼마인지 나와요 핸드폰이랑 연동 돼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찍으면 LAB 해서 수치가 나와요 사이안, 마젠타 일로우는 얼마? LAB는 얼마? 그럼 그 수치를 가지고 100% 일치하진 않아요. 눈으로 보고 조금 미세 조정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랩 칼라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아 이거요? 닉 센서. 닉 칼라 센서. 닉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직 국내에 없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눈독 들여가지고 수입하려고 지금 잡고 있는데요. 거의 다 프로세스가 완료돼 가고 있어요. 조만간 국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메선데. 저게 뭐냐면 그런 센스에요. 물론 저거 말고도 엑스라이스에서 나오는 이그젝트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게 원래 더 유명해요. 근데 너무 비싸. 걔는 9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실에서 쓸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인쇄소에서그뭐 2억 뭐 5억짜리 장비 사면 하나씩 껴주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저 정도만 돼도 색깔 매칭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눈독을 들였는데 얼마 전에 글로벌 런칭을 시작해서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꼬셔서 국내 출시를 유도했어요.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자, 문제가 이거예요. 이 색깔을 저 프린터로 뽑고 싶어요. 우리 목표잖아요. 스캔을 해서 똑같은 색깔을 저렇게 뽑고 싶어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렇게 스캔된 게랩 칼라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두 개의 상호관계만 이 스캐너 회사에서 알고 있으면 언제나 일정한 랩 칼라로 변경이 가능하죠. 이 스캐너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놔요. 그게 프로파일이에요. 장비 프로파일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스캐너 제조회사에서는 테스트해 보면 되잖아요 빨간색 넣어보고 원래 랩칼러가 얼마인데 이 스캐너에 읽어 봤더니 rgb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그럼 그걸 여러 개를 찍어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표를 저장해 놓은게 프로파일 이 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이 장비의 색깔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데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제조회사가 그걸 만들라고 힘든 것 뿐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프로파일을 선택만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스캐너로 스캔을 한다. 그럼 이 스캐너 이름으로 되어 있는 프로파일이 있어요. 컴퓨터 안에. 그걸 선택만 해주면 정확하게 색깔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랩 칼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간단해지죠. 왜? 이 프린터 제조회사도 이랩 칼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랩 칼라는 이 프린터에서 재현하려면 어떤 색깔 정보들이 필요해? 라는 프로파일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프린트 회사는 좀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종이가 달라지면 프로파일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은 잉크가 바뀌었다. 그럼 프로파일이 달라져야 돼요. 잉크 색깔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만들어놔야 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뭐냐 하면 내가 쓰는 종이하고 일치되는 프로파일만 찾아서 선택해주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게 되면 이 색깔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이 프로세스가 CMS라고 부르는 거예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런데 이걸 사용자인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쓰면 되냐면 포토샵의 컬러 세팅이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셨죠? 네. 네 보셔야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일러스트레이션에도,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컬러 세팅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srgb 파일을 보내주면 상대방도 srgb다라고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cmik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us web coated swap 뭐 버전 2.0을 보냈다. 그럼 그쪽에서도 swap 2.0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팅을 잘못 해 놓으면 계속 잘못 가는데 왜 잘못 가는 건지 원인을 모르는 거죠 왜? 칼라 세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최종적인 칼라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칼라 CMS의 프로세스는 입력 장비와 그 입력 장비에서 들어온 것들을 우리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칼라 스페이스로 변경해 주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비마다 프로파일이 다 다르니까 서로 헷갈리고 복잡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 정보를 어도비 rgb 면 어도비 rgb srgb 면 srgb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모든 모니터에서는 그 색깔을 제대로 재현하니까 고민 없이 쓰지 않냐 그래서 요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뽑을 때는 각각 장비마다 프로파일을 반영해서 정확히만 뽑아주면 sRGB를 갖다가 프린트하고 Adobe RGB를 갖다가 프린트하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자 측면에서는 한번더 생각해보고 한번더 카운트만 해주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미지를 하나씩 보면서 그걸 어떻게 보는지 이따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칼라 스페이스에 대한 문제 얘긴데요. 요거는 왜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랑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니터는 이만큼 색을 재현할 수 있는데 프린터는 그거보다 작은 색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색공간이 요 밑에 요 원반이 사람 눈으로 볼수 있는 랩 컬러예요. 전체 랩 컬러. 그 중에서 일부분만 설정을 해요. 어더비 RGB가 요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요만한 거. 요게 sRGB예요. sRGB는 좀더 작아요. sRGB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모니터라든지 디지털 이미지 초창기 때 개가 재현할 수 있는 색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자 라고 해서 이 정도가 재현되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천연색과 비슷해 그때 기술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sRGB <웃음> 그래서 아마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sRGB보다 더 넓은 색을 재현하는 모니터가 안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지금 나오는 광색형 모니터라고 해서 뒤에 들어가는 백라이트가 LED로 바뀌면서 어더비 RGB 까지 확장이 됐어요 이제 조만간 DCI-P3 까지 색이 확장될 거예요 이거는 입자가 작아지면서 또 다른 이슈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색이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HDR 이라는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해요 뭐지금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모니터는 점점 점점 색재현성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초기에 우리가 설정했던 게 SRGB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표준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파일이나 이런 걸 받았는데 얘, 얘에 대한 색 정보를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srgb 걸어놓으면 거의 한 90% 정도 맞아요 왜? 대부분 장비가 srgb를 목표로 생산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프린트에요 종이에 따라 다른데 요 고구마처럼 요렇게 들어가요 색깔 재현성이 첫 번째로는 종이기 때문에 빛이랑 달라서 아주 밝은 게 불가능해요. 왜? 종이는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변보다 밝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밝을 수가 없죠. 빛이 가서 돌아오는 건데 100% 돌아오면 거울이게?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는 빛이 100% 간다고 러면그 중에 일부만 반사되어 와요. 그럼 100%보다 낫죠. 그런데 모니터는 어때요? 스스로 빛을 내죠 주변보다 밝을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이제 질 나오는 얘기가 그죠 모니터보다 프린트로 했을 때 어두워요 그죠? 왜 어두운가 볼까요? 사람 눈은 아주 치밀하게 계속 적응해요 환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어두워지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동공이 확대되면서 그밝게 적응해서 사물을 보기 시작해요 갑자기 밝아지면 처음엔 좀 눈부시지만 점점점점 동공이 줄어들어서 그 밝기에 적응해요 여러분들이 작업 공간에서 모니터를 세팅해 놓죠 그 모니터에 세팅해 놨을 때아 밝지 않아 아 어둡지 않아 적정해 라고 생각하는 밝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공간의 주변 밝기보다 조금 밝은 거예요 많이 밝지도 않아요 조금 밝은 정도예요 왜 그래야만 눈이 이 환경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한 100캔들라 정도가 된다. 그러면 모니터의 밝기는 120캔들라 정도로 세팅해놓으면 적절해요. 그래서 다들 물어보죠. 모니터는 밝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주변보다 조금 밝게가 맞아요. 기준점을 잡고 싶으면 뭐측정해가지고 해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이면 밝은 거예요. 눈이 좀 부시면 너무 밝은 거고 눈이 좀 좀 답답하고 뿌옇게 보이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해 놔요. 그런데 그 모니터랑 출력된 결과물을 옆에 놓고 비교를 해요. 얘는 100%의 조명 공간에 있는데 모니터는 120%로 밝게 나오고 있고 얘는 100%가 가서 반사되어 나오니까 끼켜봐야 8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밝기 차이는 4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밝을 수가 없죠. 어떻게 밝아요. 그래서 스탠드가 필요한 거예요. 보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원고를 비교하거나 밝기를 비교하실 때 모니터랑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사람 눈이 아주 간사해서요.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나란히 놓고 보면 아 밝기 차이 나네. 눈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를 똑같은 조건에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모니터 옆에 이런 스탠드나 부스 포토부스를 설치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색뭐그 포토부스 좋은거 딱뭐 정밀하게 색맞고 뭐 맞고 하는 것들은 더럽게 비싸요 제가 이쪽에 있지만 정말로 더럽게 비싸요 회사에서 사주지 않으면 쓸, 쓸 물건이 못돼요 모니터보다 비싸요 제일 작은게 한 200만원 정도해요 a3 정도 되는거 A3도 겨우 들어가는 게 2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환경에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밝기 조정이 가능한 스탠드를 찾아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밝기 조정은 돼야 돼. 왜? 주변이 밝아지면 같이 밝아져야 될 거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같이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모니터도 밝기 조정하는데 마찬가지로 밝기 조정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색온도라든지 이런 색깔이 순백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기는 해요 그래서 6 5 0 0 k 도나5 0 0 0 k 도를 기준적으로 많이 사는데 인쇄 쪽에서는 될수 있으면 5 0 0 0 k 도를 쓰세요 약간 노란 램프예요 근데 인쇄가 아니라 다른 분야라고 그러면6 5 0 0 k 빈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이건 기준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CRI값이라고 해서 색의 순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어요 요거는 0에서 100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태양광하고 얼마나 비슷한 광원을 만드느냐예요. 그래서 100이 태양광원이에요. 태양광은 100%예요. 그러면 그런 빛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열을 가해서 6,000도를 만들면 돼요. 6,500도, 5,000도 그게 켈빈값이에요. 5,000 켈빈이 5,000도라는 거예요. 표면이 거기서 나오는 빛이 5,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에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6,000도짜리 램프를 여기다 놓고 있으면 얼굴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등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빛의 파장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 색깔이 재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포토부스가 비싼 이유는 그 중간색을 메꾸는 기술들이 있어서 비싼 거예요. 200만 원씩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편리한 방법은 오파장 램프 스탠드가 있어요. 이제는 잘안 나올 거예요. 너무 올드해서 LED 전구 그게 더 좋은 기술 아니에요? LED 중에서 CRI 값 높은 거는 정말로 비싸요.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LED 보다는 LED 형태의 스탠드보다는 오파장 전구가 들어있는 스탠드를 구하세요. 밝기 조정이 되고 걔네들도. 5000K도 6500K도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구하시면 쉽, 쉽게 가까운 환경에서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니터를 항상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주세요 모니터의 색깔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수 있을 거예요그두 부분만 해결하면 실제로 프린트된 원고랑 모니터랑 상당히 유사하게 매칭시킬 수 있어요 물론 추가적인 게또 하나 필요해요 그건 좀 이따 포토샵을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요 s r g b 랑요 프린트된 이 색공간의 차이를 잘 조절해서 쓰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옆쪽으로 조금 튀어나간 애들이 있어요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 쓰고 작업을 할 것이냐 안 쓰면 색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마 프린팅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